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은 나나가 콘텐츠를 가지고 오는 날입니다 예이 오늘은요 암호화폐 전문 매치 글로벌 코인 리포트가 2019년 단싱에게 최대 수익을 안겨준 알토코인 TOP5를 공개했는데요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건의를 하기 전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경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탑5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다섯 가지의 코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같이 어떤 코인이 2019년 알토코인 탑5에 들어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타로 승인은 없지만 첫 번째로 나오는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알토코인의 완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시가총액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힘이 있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죠. 이 기술을 활용해서 계약 내용을 설정 등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중간 기간이 필요 없이 계약을 그 말대로 스마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연차는 비싼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너무 좋은 시스템인거죠. 이 시스템을 참여한 회사는 근내 삼성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차전차 브랜드인 토요타,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활용한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게임으로 돈을 번다 이런 시대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 중에서도 역시 이더리움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2019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리플입니다. 리플은 빠른 송금과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 등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은행 같은 주한 기관이 가져가는 비싼 수수료, 느린 송금 시간을 해결하려고 하는 알토코입니다. 또한 리플은 100개 이상의 회사 및 금융기관이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구글 등 리플 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형 IT 기업들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저도 미래선을 봐서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는 허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은 시가총액 기준 7위인데요. 알트코인 중 가장 오래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금 큼이면 라이트코인은 운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보안을 주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높지만 라이트코인은 처리 속도가 빠른 대신에 보안이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는 코인인 거죠. 라이트코인의 결제 송금 시스템은 트랜잭션이라는 브록을 만들 때 걸리는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리 완료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가 정액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나왔는데요. 다음 알트코인은 뭘까요? 두근두근 바로 이어스네요. 이어스는 시가총액 기준 5위인 알터커입니다 이어스는 높은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매초 수백만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 신용카드인 비자보다 거석이고 비트코인과 이리움보다 훨씬 빠른 수십만배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 눈으로 미트코인 이더리움의 확정성 문제, 거래 처리 속도를 이어쓰는 클리어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코입니다. 바로 트론입니다트론은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업 시스템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다섯 가지 알트코인중 가장 최근에 나온 트론은 최근 미트토렌트를 인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처음으로 진행했던 ICO에서는 암호화폐거에서인바이너스에서어버케 트론이 약 30조 안에 품절되었다고 할 정도로 인기였죠. ERC20 토큰에서 메인넷을 성공한 트론은 돌이켜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코인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트론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매매할 수 있고 응원하고 싶은 크리에이터에게 기부도 할수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크레이트기도 하니까 2.19년도 화이팅 해줬으면 하네요 네 이상 오늘은 2.19년 단식에게 최대 수익을 안겨준 알토코인 탑5를 공유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땠어요? 나는 이 코인이 탑5에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하시는 코인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영상은 개인위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으시면 저는 피줄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